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17편이죠. 음, 나는 이렇게 해서 어, 성공했다는 주제로 어, 17편 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인 분들이 에, 많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정년퇴직하면서 마땅한 기술이 없으니까, 어, 뭐, 식당을 개입한다든가, 치킨집을 개입하다가 다 털려나갑니다. 한 2, 3년 안에. 또 뭐, 투자도, 어, 서투르기 때문에, 예, 가는 곳마다, 아, 가시밭길이죠. 특히 이제 주식 투자로 입문하신 분들이 주로, 어, 자전 매매로 인해서 수수료로 거의 다, 다 날려갑니다. 주식 투자에 또 실패하다 보니까 또 선물 옵션으로 기웃거리죠. 음. 또 선물옵션 또 매도치가지고 또 상승장에 다 털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가갑니까? 해외 선물가죠. 해외 선물, 가죠? 해외, 선물. 예, 해외 선물이 또 화끈하게 변하니까 또 달려듭니다. 농독지가 않아요한 예. 방에 훅 날라가죠.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다단계 하신다고 또 친구 따라 또뭐 이상한 다단계 많죠. 그런데 예. 또 따라가지고. 또, 인간관계 다 베리죠. 음. 그래서 이렇게 50대인 분들이, 인생에 이제 뭐 종착력으로 달려가는데, 사실상. 건강이 일단 안 좋아져요, 50대부터는. 40대하고 또 50대는 또 틀리니까. 그래서 제일 빨리 밑바닥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어, 희망을 드리는, 어, 방송이고, 어,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음. 이제 오늘은 17편, 어, 선물 옵션 성공 비법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성공 비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비법일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음, 이 한두 가지로 적용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외국인의 동량을 잘 파악하시고, 어, <웃음> 어, 안목을 넓혀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분할진입, 분할청산, 그리고 강약조절을 잘해야 돼요. 자금관리를 쉴 때는 쉬고 에, 배팅할 때는 하끈하게 배팅하고 에,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쳤죠. 양매도 음, 보실까요? 야간정신은 지금 외국인들 26개 하고 섬을 매수하는 바람에 에, 약간 오버하고 있어요. 0.05. 어, 대충 소위합니다. 303.00 선물지수 자 보시면 자자 음, 자, 화면 보시면 자 이게 특이한게 뭡니까 어, 콜옵션 50억 매도 그죠 풀옵션 26억 매도죠 이렇게 양매도를 치게 되면 에, 고가하고 저가 폭이 얼마입니까 보세요 고가는 304.25죠 저가는 301.30 거의 뭐 3포인트 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뭐, 그죠? 아침에, 이제, 이렇게 흘러왔어요. 오늘 2월, 2월 17일인데, 이게 뭐지, 그죠? 뭐, 훅 내리더니, 응?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예.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죠? 올라가자면 또 내려가버리고, 그죠? 예. 올라가다가 또 다시 내려가버리고, 뭐,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버리고, 이렇게, 예. 희한한 장이 걸려듭니다. 옵션은 이렇게 행보를 해버리면 엄청나게 타격이 큽니다. 여러분 메모를 해 보시면 그래서 어 추세 방향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어 지금 콜을 지금 가지고 있죠. 어콜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는데 외국인은 오늘 지금 주식을 2287억 매도를 하는 바람에 올라갈 생각이 없죠. 그죠? 외국인들은 이렇게 주식을 패대기를 치면 음 잘안 올라갑니다. 이 주가 자체가 아무리 뭐, 어, 연기금이 552억 주식 매수해도 안 올라갑니다, 이거. 에? 개인들 뭐, 1953억 매수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외국인을 매도하면은 이렇게 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선물은 239여 개야 어,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프로그램 매도도 그죠? 250억 매도도 나오고. 음. 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장에 휘둘리면 정말 크게 당합니다. 옵션은. 예. 뭐푹 갔다가, 뭐콜 갔다가, 뭐 이, 이 거꾸로 하죠. 주로. 예. 거꾸로 해버립니다. 장, 잘못하면. 예. 그래서 꾹 치고, 상승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좀 중요한 게 뭡니까? 120분 방에 지금 매도 신호가 떴어요. 그죠? 아, 이게좀 위험하거든요. 지금. 음. 내일 만약에, 음, 올라치면 일단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매소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음, 참, 이게 외국인들이 말이죠. 여기서 지금 매도를 하는데, 참, 그죠? 이 나스닥 선물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 2월 14일날, 어? 19.25포인트 올라가지고 0.20포인트 올랐는데도, 그리고 지금 장중에도 말이죠. 그죠? 41포인트로 올른 상태인데, 우리 정신은? 예, 부합으로 오, 십자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십자형, 그죠? 십자형. 자, 십자형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결판이 납니다, 그죠? 음. 십자형. 그래서 이런데 이제 음. 양매수하면 괜찮은 전략이죠. 음. 항상 이올 선을 지금 지지하고 올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 추세는 뭡니까? MACD가 지금 매수 신호 상태죠. 그래서 지금 추세는 상승적입니다. 지금 이 고가가 307.95인데, 이거를 넘기 위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이것만 돌파되면 또훅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음, 지금은 지금 정배열 상태니까, 5선 21선, 61선, 121선, 그죠? 241선, 전부 정배열 상태로 되었습니다. 이 관건은 말이죠. 9.9점, 죠 307.95. 이거를 돌파를 해야만 강력하게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매수 방향으로 가야 되고, 혹시라도 은봉이 나타나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 그죠? 은봉일 때저렴의 매수 시점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은봉일 때 오히려 사야 된단 말이죠. 매수일 때 사니까 올라치죠. 그죠? 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운봉일 때 실컷보다 예, 밑에 있을 때는 전부 다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계속 매수 방향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음. 특이하게 나오는데 120분봉에 지금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올라치면 일단 뭐 반이라도 일단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올라치고 다시 또 매수 신호가 뜨면 그대로 보유하면 되고. 음.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지 관건이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뭐 뭐 이런 행보장에서는 가만히셔야 됩니다. 왔다갔다 해버리면 그래서 이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방향으로 틀고 저가를 돌파할 때 매도방향으로 해야지 고가하고 저가 사이에 있을 때는 가만히셔야 됩니다. 가만히셔야 되고. 이 고가를 뚫을 때, 그죠? 전일 고가 304.40. 이걸 뚫을 때 매수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힘든 이런 이런 순간을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매뭐 뭐 매일 수익 나면 뭐, 뭐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매일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수익 날 수가 없어요. 자, 매수익 나면 오그 사람은 어. 응. 대단한 사람이죠. 응. 자, 그러면 m 매 시들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할할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죠? 매도했을 때좀 먹고 매수할 때 조금 먹고 매도할 때좀 먹고. 그죠? 매수할 때 조금 먹고. 아주 응? 상당히 잘 맞았죠, 이것도 MCD가. 그죠? 5분봉이, 5분봉 오븐봉 차트. 5분봉 차트. 매도할 때 조금 먹고. 그죠? 매수일때 또 먹고 그런지 지금 매수방향으로 모여야 되니까 매도일때는 나눠 놓고 매수에서 또손질 하고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수익내고 그죠? 매도일때는 가만히 있고 매수일때 한번 수익내고 그래서 이애의시드를잘 하셔서 지금은 매수방향이니까 매수만 보고 매매해서 일정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현재 상태는 MACD가 매수방향이고 5일선 위에서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 방향이다. 그래서 5일선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적으로 배팅을 하시고 옵션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오버하는 거는 한10만 10%만 가져가시고 나머지 한 50%는 장중 매매하시고, 어, 나머지 40%는 여분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어, 그렇게 매매하시기를, 작은 거리를 잘 하셔야 돼요. 뭐, 몰, 무조건 몰빵을 질러버리면, 예, 완전히 반대로 갔을 때는, 예, 완전히 박살 나버리기 때문에, 옵션은 오버할 때는 한 10% 정도 마버하시고 음, 장중 매매는 뭐한 30%에서 50% 진입해오고 나머지 여유 자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가, 어, 예, 긴급대, 긴급 자금으로, 어, 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120분 봉에,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올라치면, 그죠? 올라치면 한 50%는 절반을 청산을 하고, 예,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다시 잡아서, 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신호는 조금 음, 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외국인들이 지금 음, 주식을 2287억을 예,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이죠. 예, 행보를 만들겠다는 뜻인데 음, 일단 고점을 음, 돌파하는 거 보고 어, 돌파할 때 예, 바로, 따라보는 방향으로 매매하시고, 자, 일단은 절반을 청산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절반을. 지금 왜 그러냐면, 매도 신호가, 120분 봉에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올라쳤을 때, 절반 청산을 하시고, 절반은, 음, 다수, 다시, 매수 신호가 뜰 때, 다시 더 투입해서 끌고 가는 방향을 하시고, 조금 50% 정도는 청산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들 말씀드리고, 음, 일단 추세 방향은 상승적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자이걸 하다 보면은 어이 위클 옵션이 예, 목요일날 예, 만기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위클리가 어. 자 여기 보면 코스피 200 위클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은 이렇게 해서 한 주만 어, 거래가 되죠? 일주일만 딱7일만 거래가 됩니다. 목요일 날 상장이 돼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만기이 됩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 투자를 했을 때 위클리 옵션을 매매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만 원 가지고 무슨 뭘 하겠습니까, 그죠? 뭐 부동산 경매를 하겠습니까, 무슨 가게를 오픈 하겠습니까? 어? 그렇다 해가지고, 뭐, 은행에 뭐, 천만 원을 예금해가지고, 무슨 이자가 몇 프로 나오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 50대는 한 방에, 한 큐에 돈을 확 끌어 당겨야 됩니다. 끌어, 한 방에 벌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위클리 옵션이죠. 위클리 옵션. 위클리 옵션은, 음, 특히 옵션은 제가 말씀드렸죠. 돌파를 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또는 전저점을 돌파를, 돌파를 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이 위클리를 잘 활용하시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음. 자, 줄 이제 한 3포인트 이상짜리를 하겠죠. 그죠? 3포인트 이상짜리. 그러면 이렇게, 위클리, 콜이죠. 그죠? 300포인트짜리, 이런 거, 3포인트 이상짜리, 이런 걸로 매매하셔야 돼요. 초보자는. 초보자는 3포인트 이상짜리로 매매하시고, 각 가격 뭐1 포인트 뭐 0.5 포인트 뭐 이런 거 손대는 순간 어, 깡통으로 갑니다 깡통 제로가 되어버려요 어, 아주 위험합니다 어, 옵션이 옵션이 위험한 이유는 에,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다른 선물 이런 거는 제로가 되질 않아요 그죠 선물이라든가 주식 이런 거는 어, 뭐 자주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옵션은 행사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기 때문에 행사 가격을 못 맞춰버리면 바로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제로. 그죠? 그래서 3포인트 이상짜리는 행사가 될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3포인트 이상짜리를 매매하셔야지 설사 반대로 갔을 때 대응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콜, 위클리 콜이 300짜리가 지금 3.83이죠. 그죠? 이게 6월 13일 날은 2.99였어요, 그죠? 이렇게 이걸 잘 매매하시면 주로 이제 위클리 옵션은 만기일 날, 만기일 날 대박 터뜨리는 전략으로 삼으시고 월물 옵션으로, 월물 옵션으로 매매를 매매를 하시는게 좋죠. 고스피 200에 뭐. 307짜리 하다, 그죠? 이런 게 3포인트 이상짜리. 이런 걸로 매매를 하셔서, 수익률 자체가 높으니까, 한번 승부를 보시고, 옵션을 또, 자금을 강력하게 할 때는 이 돌파를 되었을 때, 그죠? 전일 고가 3 0 4 4고 이걸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때 보면 그때 좀 투입 금액을 크게 합니다 그죠 그게 돌파를 될때쭉 이익을 실현하면서 수익을 챙겨놨다가 또뭐 행보하는 때는 또 자금을 좀 적게 하고 그죠 돌파할 때는 자금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해야지 옵션에서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죠?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아 옵션은 돌파매를 해야 되겠다. 아, 이런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에, 충분히 여러분도 1년 안에 서민가부가될 어, 것이 확신합니다. 음. 1년 정도 어, 모의투자 하시고 그죠? 자 모의투자 한건 보여 드릴까요?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어, 재테크 중에서 이렇게 모의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뭐 부동산 경매 뭐 모의 투 모의 투자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한국 거래소에서 어, 돈을 크게 들이 가지고 아주 좋은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온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죠. 이제 예. 여기 전교정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어, 지금은, 오직은... 음. 연습을 한 1년간 하셔야 돼요. 선물 옵션은. 상승장, 하락장, 행보장을 다 경험을 하셔야 장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한두 달 반짝 해가지고 안 됩니다. 장세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자, 1년 정도 모의 투자하시고. 무슨 사업이든지 말이죠. 1년간 준비를 해야 됩니다. 1년, 2년 정도는. 음.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고 1000만원으로 투자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쭉 보시면 그 중에서도 전부 다 노하우 팁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영화 보듯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로 원독했다고 표시하시고 하시다 보면 점차적으로 매매실력이 늘어납니다. 모의투자를 직접 해봐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직접 주문도 넣어보고 깡통도 대보고 또 수익도 내보고 이렇게 해봐야 이게 원리를 알게 되죠. 눈만 볶음볶음 볶음 뜨고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계좌비를 뭐 설정하시고요. 모의 투자를 지금 계속 선물하고 콜 옵션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하, 요번에 청산되버렸죠? 다시 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진입을 못했네.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청산됐죠, 그죠? 1월 13일 또 매매했는데, 음, 자, 누적 수익이, 그죠? 2억2,500만으로 지금 이 누적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정 자산은3억7 5 0 0이고죠 선물만 음. 네, 가지고 있고, 현재, 음.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못했는데, 상승적으로. 수익을 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나도 수익을 낼 것인가 참고하시고, <웃음>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매수 방향으로 계속 응수를 하셔야 되고 항상 매수해서 수익 실현하고 매수해서 실현하면서 50% 내지 10%는 쭉 상승 방향으로 배팅을 하시고 고가를 돌파할 때좀 자금을 좀 강하게 투입해서 또 이익을 실현하고 그죠? 오버할 때는 또한 10%만 가지고 가고. 장중매매할 때는 한 50% 30% 가지고 매매하시고 뭐 그거는 자기 자신의 예, 투자 원칙을 잘지키가지고쭉 매수해가지고 청산하고 매수해서 청산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서 예, 수익을 계속 누적시키면 됩니다. 작은 걸잘 해야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간단하게 오늘 예. 장, 일어났던 거, 어, 알려드리고, 어, 현재는, 특이한 것이, 어, 120분 봉에 지금, 음, 음봉, 지금, 120분 봉이 지금 매도 신호가 떴다는 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어, 내일, 어, 만약에, 올라치가 오면은, 한 50% 정도는, 어, 이걸 실은 하고요, 어, 다시, 그 때, 매수 신호가 뜰 때, 투입을 해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고, 매수를, 매도 일단 50% 하고, 50% 부분은 이 저가를, 저가가 무너질 때 정산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손실을 축소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고, 꾸준히 따라오시면 꼭 부자의 대일로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할 때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